아. 이쁜님이다아나 죽었다 총췄~! 총췄! 총췄! 빨리 총췄! 어, 멈췄다 멈췄다 10번 멈췄다 1 0 멈췄다 멈췄멈지마1 0 멈췄지마 1 0멈췄정 종췄할거야 1멈췄정 종췄할거야 1 멈췄지마세요 1 0 멈췄고 종췄할거예요아 어, 계속 올게요 아0번 어, 멈췄다 1 0 멈췄다 1 0 멈췄다, 10번 멈췄다. 10번 멈췄다. <웃음> 아이고 깔아 프보려고 <빨리> <웃음> 그치만 좋습니다 다음판 가볼게요 오, 법원님 혹시 자작이에요 아니요. 아니 몰래요. 아니에요. 아니, 아니에요? 이쿠님 또 죽나요? 아니에요. 안 죽어요.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. 안녕하세요. 자, 저 초등학교의 냄새가 시게 나. <웃음> 아, 아, 냄새가 난다. 어디서 초등학자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다 이쿠님을 썰면 되는 건가? 잠깐 우리 버원에서 얘기합시다. 멈춘 순간 바로 버원에종누르게요 하루님 트로피를 타겠습니다 <웃음> 아... 하루님 초능력자 같은데... 하루님 하루 초능력자 초등... 님한테 쓰면 되는 건가요? 쓱! 하루님 멈추면은 정치로 갈 거예요 저... 아니! 미쿠님이 그러니까 미션을 못 하겠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미션 하지 말아주세요 <웃음> 나 불안해요 <웃음> 저후인 받아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나나 포기하려고 하 아니 아니 아니요, 아니요. 아... 이거 초능력자가 누구지? 오번님 아니야? <웃음> 미님 쓱! 도망쳐! 아유 뭐 5번님 맞는 거 같은데... 9번이 가만히 있는다 안 움직인다 진짜 안 움직이는데? 어 거리 더요 거리 더요 5번님 제가 수갑으로 붙잡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해요 하고 어, 직업을 이야기하신 건가요? 수갑차고 놀고 있어요 옆에 딱 묶어놓고 있어요 아니 아까 19번님이 한참 가만히 있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나요? <웃음> 번호로 불리니까 되게 이상하네 자꾸 1번 안하고 이쿠님 어디 갔지? 이러고 있었어요 3번님 <웃음> 내가 봤을 때 5번님이 5번님 초등학자였고 2번님 저 죽이시게요? 어? 어? 어 여기 그늘지 뒷범, 뒷골목에서 한구 나가는 길이에요 리퍼의 오두막이 숨어있다가 나왔는데 죽어 계셨어요 9번님이 전원을 남기셨습니다 개고구나 유학과시라고 본인 그럼 전 2번님을 찍겠습니다 9번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군요 어? 19번님도 같이 죽었는데? 잠깐만 이거 5번님이 너무 화, 확 1이 있는 거 보니까 송골매랑 같이 살아있나본데 우리랑? 그럼 건디 할거요 초능력자죠? 어.. 짠아요 죽었나 본데? 송골매? 그럼 한명 누구지? 8번인가 3번인가 생각해보자 8번이구나 뭔가? 3번인가? 3번인가? 2번님 가서 저, 하세요 보시죠 아니 나 보안관이야 저 바깥에서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아! 보험관이요요 먼저 가서 하세요 의심되는 사람 있으면 말씀 해주세요 8번이랑 8번이랑 3번 <웃음> 8번님! <웃음> 어 무서운데? 8번님 아니고 3번님인 것 같아 어? 뭐야? 어떻게 이겼어요? 아... 나이스... 암살자구나! 아, 큰일 날뻔했다! 마지막에 못 잡았으면 암살자가 시체 눌러서 암살 당할 뻔했네요 끝!